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요 바로 올바른 품질의 올품 올품의 직화로 품위를 더한 신화 뼈 없는 닭발입니다 이 올품의 신화 닭발 같은 경우는요 100% 국내산 닭발을 사용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? 뼈 없는 닭발 말 그대로 묶여라서 먹기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이 신화 닭발 같은 경우는 조리 방법이 세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, 전자렌지에 4에서 5분 정도 돌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, 프라이팬에 살짝 데펴서 드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끓는 물에 4에서 5분 동안 조리해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, 정말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닭발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한번 저와 함께 맛있는 닭발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? 저는 음, 전자렌지에 4분정도 들렸어요 물론 해동하고 4분정도 들렸습니다아이 닭발을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혼술을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또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한 잔만 해볼게요 하... 여러분 짠 하... 소주 한잔 마셔주고 그리고 맛있는 닭발을 한번!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. 음 살짝 매운 양념에 치커를 구워서 불맛이 장난 아니에요 음 너무 맛있다 그리고 무뼈라서 너무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와 음? 그 직화의 풍미가 장난 아닌데요? 음. 원래는 프라이팬에 물을 좀더 넣고 당면을 넣어서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. 당면 사리를 넣어서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신화 닭발로 제대로 맛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. 물을 넣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매운 거잘못 드신 분들은 당면 넣어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사리가 들어가니까. 그리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음. 마요네즈에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! 마요네즈 조금 갖고 와볼까요? 제 입맛에는 맵진 않은데 마요네즈랑 궁합이 어떤지 한번 알려 드릴게요 <놀람> 마요네즈 살짝 찍어서 음! 마요네즈에 고소한 것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음. 음. 주먹밥 말아서 그게 딱 얹어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! 음. 진짜 맛있다 아 소주 한잔 말라 그랬데짠 아. 이거 혼술 안주려 너무 좋은데요? 우선은 전자렌지에 돌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잖아요 야식 먹고 싶을 때전자렌지휙 돌려놓고 상 세팅하면 딱 되는 거야 어. 그래서 야식 먹을 때 여러분 강추해요 그리고 혼술할 때도 강추고 제가 진짜 별명이 닭발 여신인데, 그 정도 닭발을 좋아하는데, 와.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게 진짜 맛있어요. 닭에 누린내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. 그리고 특게 그 불맛. 딱말 그대로 직화로 풍미를 담은 것 같아요. 음 그냥 먹어도 맛있고,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, 주먹밥이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, 뭐 양념을 더좀 추가해서 살이 여러 개 넣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닭기는 음, 불닭볶음면에 한 중간 정도? 많이 맵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운거 못 드신 분들도 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기가 아주 그냥 음~~ 네, 세단 맞춰줘야죠 짠 닭발 음. 네 오늘은 올바른 품질의 올품 직화로 풍미를 더한 신화 닭발 한번 먹어봤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뼈 없는 닭발이에요 뼈 없는 닭발이라서 정말 편리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화로 풍미를 더했다고 하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부터 불향이 나고요 그다음에 입에 딱 넣는 순간부터 입안에 불맛이 딱 퍼지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직화 직화로 구워서 풍미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때 너무너무 편할것 같아요 귀찮으즘 강하신 분은 전자렌지에 4에서 5분 정도 돌리시면 되니까 조리하기도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혼술하거나 야식할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하서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끓는 물에 4에서 5분 정도 담갔다 빼면 되는 거니까 진짜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진짜 닭발 좋아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닭발 열심히 불려요 편안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